사랑하며 살자 비가 산과 들을 가려서 내리고 바람이 나무와 풀을 가려서 불던가 바위 틈 작은 불꽃에도 비는 내리고 갈대밭, 풀벌레 소리에도 바람은 다녀간다 풍랑이 치고 해일이 일다 가도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면 제 가슴 쓸어안고 고요해지는 바다여 살다 보면 누구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다 고난 없는 삶을 바라지 마라. 고난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어지는 아픔이고 보람을 견뎌낸 만큼 얻어지는 기쁨이다. 오늘 내 몸이 수고스러워야 내일 내 마음이 풍요롭거늘 무엇이든 쉽게 구하려 들지 마라 눈물 없는 삶을 바라지 마라 울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듯 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하루를 사는데도 걱정이 많카를 한평생 사는 데야 말에서 무엇하리 싫다고 떠나는 것, 멀리 있는 것을 애써 잡으려 하지 말자. 스쳐 지나간 그리운 것에 목숨 걸지도 말자. 그것이 이래든 사랑이든, 욕망이든, 물질이든 흐르는 시간 속에 묻어두자. 지금 내 앞에 멈춘 것들을 죽도록 사랑하며 살자. 오랜 시간이 흘러 나를 찾았을 때 그때도 그들이 못 견디게 그리우면 그때 열어보자. 아마도 떠난 것들, 그리운 것들이 순서대로 서서 나를 안겨 주리니 그때까지 미치도록 그리워도 시간 속에 묻어두고 지금 내 앞에 멈춘 것들에 몰입하며 죽도록 사랑하며 살짝.